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지금 잡지 보셨죠? 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참 많아요 서점에 가면 잡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잡지를 보면 그 안에 뭐 최신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은뭐 유행 그런 것들을 볼수 있잖아요 그 컴퓨터가 없었던 그 시대에는 이런 잡지 같은 거라든지 책을 통해서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특히 지금 요고 요런 잡지 하나가 가격이 어... 한 9,000원 만원? 이 정도 하네요 보통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어 예전에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만원 9천원에서 만원씩 정도 정기적으로 이제 잡지를 받아보면서 정보를 얻었고 했었다는 거죠 물론 한 달에 만원씩 얼마씩 주는 것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참 요즘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굳이 잡지를 어한 달에 받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최신 정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트렌드를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많죠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트렌드를 알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이 구글에 어, 계시는 분이 맞아? 강의하시는 그런 어, 강의들을 왔는데 이런 이런식으로 지식을 아, 직접 내가 얻을 수도 수업을 수업을 있지만 어, 인터넷에서 볼 수도 네.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인터넷에서 절대 볼수 없는 걸 보는 거거든요. 보는 시간이 보고서. 어, 전 세계적으로 1 0막 시간. 이뭔 질문인 것 같은데 어, 사실은 방송 업계에도 분명히 어, 스킬 쪽으로는 너무 카메라를 잘 다루고. 어, 그 시. 카메라 역시 인기가 많네요. 음, 래 <웃음> 제가 찾아보니까 월 구독 형태 또는 한 번에 구매를 해서 온라인 강의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이트는요 아웃스탠딩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요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어, 제가 좀 예전부터 되게 많이 보고 있던 사이트였는데 뭐 다양한 최신 트렌드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였어요 1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광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런 트렌드라든지 부족했던 분들,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했었던 분들은 아마 이런 아웃스탠딩을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개 형태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 형태가 많아요 그런 비공개 형태는 월 구독 9,900원 정도를 주시면 다른 글 같은 것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글의 형식이 잡지 같은 것처럼 되게 막 문맥이 있거나 막 엄청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보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진 유명한 기자님들, 기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있고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다 면에서 이 사이트를 굉장히 추천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뭐냐면 퍼블리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 퍼블리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멤버십을 가입을 했을 때만 볼수 있는 콘텐츠예요 근데 애초부터 하나의 완성이 되어 있는 콘텐츠가 나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 똑같은 와인 리스트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여기 보면 1강부터 해 해서 10강까지 한꺼번에 싹다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 영상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뭐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정보 뭐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 한꺼번에 볼수 있어서 저는 이 사이트가 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이 사이트의 특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진짜 하나의 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책! 완벽한 책한 권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 사이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월 2만 1,900원 정도를 주면 구매를 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한꺼번에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이트는요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사이트예요이 사이트는 뭐냐면 바로 외국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할 거예요 외국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이 사이트는 이제 진짜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개인들이 나와서 본인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경험 같은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사이트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크리스 헤드필드라고 하는 사이 그 분이 우주에 왔다갔다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것을 보면서 와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의 품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는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영상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더 놀라운 거는 스테판 커리도 있어요 스테판 커리가 직접 농구를 가르쳐 주는 그런 영상도 있는거죠 그 말고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몰랐던 분들도 많고 어, 고들램지도 있어요 참 고들램지 이 사이트는 아무래도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 영어로 나온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을 보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강의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1년에 180달러만 내면 모든 클래스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돈을 줘도 안 아까운 그런 사이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요 어, 클래스101이라고 하는 그런 국내 사이트인데 좀 개인의 취미생활 같은 것들 가르쳐주는 사이트예요 특히 이 사이트는 영상으로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커피 브루잉이 만드는 완벽한 일상을 누르면 여기 있는 이 커피를 다루는 그런 방법을 영상으로 도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제품도 보내주더라고요 그 제품을 보내서 그 강의를 보면서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해보는 그런 사이트죠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하려면 보통 내가 어떤 가게를 가서 직접 보던지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내가 영상을 보면서 그 물건을 집에서 택배로 받고 그것을 활용해서 집에서 연습하고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월 구독 형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강의나 클래스를 선택해서 구매하는 형식으로 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들어갈 보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튼 정보를 할수 있는 방법 참 많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길 바랄게요. 추천합니다. 민재쌤이었습니다 안녕.